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어, 호흡이 되게 스무스하게 편하게 나가는 느낌이고요. 일단 이 저음 쪽에 배음이 상당히 좋거든요. 울림 자체가 손가락에 그 진동이 잘 전달이 될 정도로 악기가 되게 잘 울고 있어요. 특히나 이음역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우에벨 브랜드의 전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음역 라 이라 소리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연주하기가 편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야마하에서 이 우에벨로 넘어온 거거든요. 제니트 모델을 전에 그 블로그에서 리뷰했을 때 느낀 게 이음역 라요라 그리고 뒤에 거 큐키 오키 같이 누르는이시플랫이 이 음들에 대해서 보통 여기서도 이제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니트 모델에선 그게 걸리는 게 없이 그냥 호흡이 쭉 빠져나왔었거든요 이 악기도 그런지 제가 한번 불어 볼게요 오 2학기도 그 라하고 C플랫이 우리가 그냥 오픈솔블듯이 되게 편하게 훅 빠져나오거든요 와, 뭐... 제니트까지 안 가도 이 슈페리어 모파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연주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어떤 점이냐면은 호흡이 이렇게 쫙 빠져 나갔을 때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악기가 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터링해 주다시피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딱포커싱 있게, 중심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슈페리어도 소리가 이렇게 퍼지는 편은 아니고 소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연주했을 때 음색이 딱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음, 이 우에벨 슈페리어 요, 요 악기하고 모파인 모델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제가 호흡에 양이나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고 심지어 이거 스노우뮤직에서 다 키밸런스를 다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서 오는 차이가 있네요. <목소리> 음색이 어둡고 호흡 조절이 이렇게 입안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것도 호흡이 굉장히 잘 나가는 세팅으로 제가 주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그대로 세팅이 나온 채로 불었을 때 차이가 어, 벌써 있네요. 이 악기를 세팅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아마 호흡이 더 쉽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좀 무겁게 들리네요. 이제 호흡이 수월하게 나가다 보니까 음색 조절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음색이 따뜻한 느낌도 있으면서 호흡에 조금 더 실어줬을 때는 선명하고 어, 이 음역에서 이쁜 소리가 올라오네요. 제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길들여진 토스카의 느낌이 나는데 토스카보다는 소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하고 수월하다 보니까 악기의 고음점 컨트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받아주고 그런 장점이 있는 악기 같아요. 나무결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그런지 이게 재질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악기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악기의 가격은요. 어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토스카 정도의 가격이 될 거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토스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 저는 이 악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호흡 부분이나 이제 토스카는 제가 악기를 썼을 때 길들이는데 제가 연주를 하면서도 길들였는데 한 1년 가까이는 길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렇게 다 받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저항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토스카만의 소리가 있긴 한데 어, 저는 이제 아마추어 기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쉽게 악기를 불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려이 어, 우에베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쁜 소리로 악기를 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추어 분들이 그 토스카를 사셔가지고 어, 간혹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페스티벌을 쓰셨다가 토스카로 넘어오시는 분들 왜냐하면 테, 페스티벌이라는 그 악기 자체가 호흡이 되게 쑥쑥 잘 빠지는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스카 신품을 사셨을 때는 호흡에 저항감이 느껴지시니까 불기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흡이 쉽게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연주자마다 그 연주를 하는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악기를 어,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호흡이 편한 것을 먼저 어, 우선적으로 권하고 어, 그렇게 부셔야지 몸에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에 대한 관점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을 썼는데 어, 아직 나무가 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5년쯤 어떤 클라리넷이든 이제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5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악기가 제일 소리가 잘 나는 어 그런 시기를 이제 내리막 곡선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악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너무 막다랐다기보다는 이제 뮤지컬에서 연주하는 현장 자체가 너무 춥거나 습하거나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나무가 좀 상하긴 했으나 아직도 소리가 잘 나는 악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 이 악기로 연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오래 좋은 소리로 낼 수, 어,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악기 소리가 어떠신가요?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과 흑단모델좀비교에 도움이 되셨나요? 어,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어,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클라리넷 레슨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